안녕하세요 여러분 sp 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김장하는 날 오늘 김장하는 날이라서 여기 저희 마을 이제 주민분들이 하고 저희 이제 식구들하고 어머니 아버지랑 계속 김장을 할거예요 김장하고 하는 모습이랑 어, 수육 삶아서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이러는데 이파리는 안못혀줄게아 그래요? 응. 어, 그리고 또 아니+ 아니가 저기 머리, 안이, 안이, 머리 좀이다가 응. 이건 다 묻어. 는 여기, 음. 네. 어? 여기 하시는 거 보고 여기는 내파리는다한 여기 하시는 거 보자. 대가 배가지고 버려. 미안하. 김치 하나 줄까? 네. 이리 와봐. 먹을 수 있어? 네. 얘들은 못 먹어. 응. 이리 와. 그냥 매워도 아니야. 자. 조금겠어조금 음. 이거 허연 데리렇게게여기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나? 어? 어? <웃음> 엄마야, 어, 네. 그럼 고추가먹이 아, 고질아요? 아. 이렇게 하고 여기는 대충 묻히면 되나 봐. 조금 배웠다고 또.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살살 살게 해. 배웠다고 또얘기하는거 봐. <웃음> 아니, 뭐 어릴중 <웃음>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참. 참, 너시그 맞아. 차용이위 이렇게, 이렇게. 좀 해도 이거, 이어루지은 빨개져, 그지요? 이렇게. 빨리 웃어줄 이 안쪽에 들말씀어다들말씀 이쪽에 당는다이사람도하고이는사고이렇게하고서 여기다 들하고이들고이에들고이고 이쪽에 있그 이쪽에 이쪽에 있하 이쪽에 다, 다, 다 들었, 더... 줘요. 쪽하이쪽하있사하 그래. 임, 임, 선수가 오면 사람 골라가면 누구는 하라고 누구를 하지 말라고 네. 언니는 언니 저 아저씨 어디 가셨어? 유가셨어? 아니. 일할 일, 일. 일거 지금. 터 오시라고 하던데? 아, 어디다. 그 언니는 저안 된다 하는 거 같은데. 확인도 보내 지기 형님도 알았어. 전에. 이 이거 무슨 아 k 서 u 먹 u r u 자 이제 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